네, 3일차고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은 해가 떠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어, 밥 먹을 가기 전에 황우지 해안에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오우지스끼 일정. 저희 여기 유료 주차장에 주차했고요. 여기서 일로 나가면 됩니다. 유료 주차장 2,000원 받더라고요. 오늘 어, 날씨가 좋아서 진짜. 바다가 바다 같아요. 여기 입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 지금 화장실 가가지고 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좋다. 오 바다 냄새... 아씨짱 좋아... 오 여기 이이이 우리 엄청 맑아요! 여기서 여름에는 물놀이도 한답니다. 여름에 면 죽겠다. 야 보컬이 쓸때 한번 찍을래? 보컬이 쓸때 찍어? 응. 봐봐 손 흔들어봐. <웃음> 발뱅겨발뱅겨 이제 뛰어들면 돼! 딱이야! 지승전결 확실해! 이제 밥 먹으러 갈게요. 여기 올라가는 길에 봤는데 12동굴이 있더 12동굴. 황우지 12동굴. 황우지 12동굴이에요. 근데 12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12개가 안보 돼요. 지금 5개밖에 안보던데 저기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겠지. 저 오른쪽에도 있네, 저기 오른쪽에도. 저기 이쪽에 내리기이 위해서 우와 이거 음.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어디 너? 무슨 아 무슨 cg 같아 도착을 했는데 파리가 없답니다 파리 없대 있어? 있어? 술 정도 하나, 내장탕 하나, 그때 어, 주문할게 얼큰하게라고 말해서 네, 주문하겠습니다 얼큰하게 해달라 이제 조심하도 그 형님 <목소리도> <아니>, 주문할게요 맛있겠다 <목소리도> 아, 괜찮아요 마늘이랑 부추 좀더 아니요 순두부추 <목소리> <이건> 흑돼지 김치찌개 아네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매장탕입니다 <목소리> 지금 카페를 왔는데 <목소리> 어, 여기 서귀포시 좀 지나서 모헨이라는 <목소리> 카페를 왔습니다 지금 <목소리> 모헨 네, 밖에도 좀이쁘고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아, 에티오피아로 해서 고이 브라질을 데스 따스. 아아아 다! 당근 당근하다 그냥 당근해 고숩다 고소 아우 고다장식시 안다치지 장식보다 앞에 저희 지금 사계해변으로 어? 왔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저는 엄청 넓을 줄 알았는데 되게 작아요 여기서 소라구이를 파신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저 뒤에서 사진 찍는 곳이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 2만원짜리 소라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이틀 연속 고기 지만 고기 는 항상 맛있 다가 그때 에서 손을 많이 넣어 어요. 고기랑 아침 먹으려고 열무국수도 하나 시켰습니다. 열무국수는 4,000원이에요. 열무이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슬프 마지막 날에 또 아침에 비가 왔고요. 칙칙하지만 오늘도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길안내를 시작합니다. 출발? 출발 뒤. 어, 저희 동안 식당 뒤. 원래는 여기가 여기가 맛집인 것 같은데 사람이 많고 웨이팅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맛집인 여기로 왔습니다 들어가보세요 갈치조림 2인분 김치찌개 1인분 만저 천지연 폭포 왔는데요 여기 오리들이 있습니다 식빵을 걷고 있어요 와저 얼굴을 어. 뒤로 하고 자는거 보다 얼굴을 몸 쪽에 놓고 자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네요 아. 저는 제주도 올 때마다 천지연 폭포를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천지연 폭포를 와봤습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맛 와우 여기가 바로 천지연포입니다 현대연포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요 안녕 사진을 다 찍었으니 이제 간편히 갈 거예요. 응. 비가 안 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타임티비. 타임티비. 타임티비. 잡았어? <웃음> 지금 여기 호피 커피 왔습니다. 어제 누나가 추천해준 곳이라서 오늘 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주문은 시켰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저는 꼬소맛을 시켰고요. 꼬소랑 베리가 있는데 베리는 여기 초록색깔에 중습니다 베리 네, 베리맛 맛있어요? 네? 그냥 그렇다? 맛있는데 <웃음> 난 <웃음> 우리는 하루에 뭐두 번씩이나 먹었다는데 그런거는 아닌 것같습그런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먹어볼 꺼. 법환 어. 지금 법한포구에 나왔어요 아까 카페랑 가까워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저희 뒤에 선도 보이고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좀 걷다가 나중에 다른 데로 넘어갈까 해요 점점 공항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을 못 뜨겠어요. 음, 오래 올라가는 중 힘들어요. <웃음> 오디 다시, 디갔대문 주문, 주문, 주문, 주문, 주문, 주문, 주문, 주문, 주문, 주문, 주문, 이 파이팅! 파이 지금 카페 왔어요. 차 반납하기 전에 카페 조금만 있다가 가야겠습니다. 야미. 너무 피곤합니다 저희는 이제 햄버거 먹고 비행기 탑승 준비를 하겠습니다